안녕하세요 주식채널입니다 오늘은 회원님들에게 특별히 서비스 차원에서 저평가 되고 있는 로봇관련주 딱한 종목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로봇관련주들 상승 흐름이 좋았던 놈은 이제 s b 비테크입니다 얘가 4%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은3천억대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실적을 안 내주고 못 내는 기업들이 태반이죠 어,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오늘은 요 화천 기공을 한번 소개해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주당 순이익은 22년도에 17,000원을 벌면서 퍼는 2배 수준이 됐습니다. PBR 0.24배 아주 뭐 초저평가 기업이죠. 부채는 42% 배당수익률은 현주가 대비해서 7%의 배당수익이 나오고 시가총액은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. 1000억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도 이제 관심을 안 두죠 어, 기관 이라든가 뭐 애널도 천억 미만인 기업은 아예 뭐 손도 안 되죠 그래서 어 아직 뭐 이렇게 손을 들탄 종목이 이 화천입니다 어, 그리고 이 화천은 로봇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어, 이 화천은 어, 업종은 기계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두산 위아, 요, 삼사 삼사가 우리나라의 그 공작기계 시장의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. 시장 점유율 25%. 어, 그리고 이, 이 22년도 이익을 보시면 매출 19%, 영업이 익 140% 상승을 했지만, 어, 지금 보면은 순이익이 급증을 했죠. 300%. 어, 요게 이제 배당금을 수령을 했습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이 배당금 수령이 가능했던 회사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어, 살펴보면, 이 서함이나 화천 기계 FN 가이드, 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, 어, 배당금이 이렇게 높은 배당금을 수령한 것 같지는 않고, 이 관계 기업 중에 이 한국 환약이 있습니다. 이 한국 환약은, 어, 보시면 이총 자산이 1조 2, 1조 2천억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CNC 전문 업체고, 이 로봇 관련주죠, 얘가. 그래서 이 화천이 이 로봇 관련주로 움직입니다. 그래서 화천 기 환약의 어, 얘가 78년도입니다. 78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어, 현재 장부가 어, 7 760억 됩니다. 아, 지금 시총이 어, 930억 어, 장부가로 가지고 있는 얘네 그 규모만해도 어, 760억입니다. 거의 뭐 자기 시총과 맞먹는 이런 어, 어,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국환약의 어 그리고 주요 제품은 어, CNC 선반 밀링 부품 쪽 어, 이런 매출이 이제 거의 80%가 아, 여기서 이제 나오죠. 어 그리고 어, 일간에 한번 차트와 매물대 차트를 보시겠습니다. 어, 이 종목은 이 가치주입니다. 이 가치주의 무덤이라고 불리죠. 가치주는 어, 웬만해서는 이제 어, 긴 시간을 또 버텨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 바로 이런. 같이 줍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어 에코프로가 뭐 천만주가 다 넘지만 얘는 2천주입니다뭐 심한 경우에는 뭐 천주도 안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하지만 최근에 이게 개불로 한번 띄웠죠 어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이 이런 이런 실적을 내주면서 어 단기간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불 띄우면서 급등을 하고 지금 보시면 35,000원대에 거의 30%의 매물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때 거래를 거래가 요 최근에 이제 요금방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이 가격대죠 지금 35,000원을 이탈만 안 한다면 또이 갭으로 넘었던 이 34,000원대에서 더 이상 밑으로만 안 빠진다면 요 가격대를 넘어서면 여기서 이제 강한 또지지 여기.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치고 아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요게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. 어, 하지만 PBR 수준이 0.2배 수준입니다. 우리 전체 상장사 중에 0.2배 되는 거는 어열 손가락 한15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어가치줍니다저평가줍니다어 그리고 이 최근에 지금 뭐 거의 뭐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과거로 보시면 2014년도에 8만원대까지 최고 8만원선까지는 찍었던 종목이죠. 지금 상승을 만약에 이제 8만원으로 가정한다면 약 2.2배 상승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그럼 900억대 시총에 2.2배 하면 시총이 불과 2천억대 밖에 안 되는 거죠. 2배가 상승해도 2.2가 상승해도 어차피 시총이 무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. 그리고 예. 어, 그 자산을 한번 보면 이제 현금성 자산, 기타 유동 자산해서 어, 현금 자산이 230억, 어, 유동 자산이 570억 900억대 정도의 현금성 자산도 배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, 부채는 이제 감안 안 하고 어, 현금성 자산으로만 봤을 때 이런 어,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, 이 그리고 이 경동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가치주 얘가 PBR 0 17배 정도 0.2가 안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. 3만원대에. 그리고 얘가 이제 보시면 주구장창 이렇게 하락을 했었고 3년을 거의 뭐 횡보하다시피 움직였죠. 지금 뭐 2만원대에서 꿈쩍도 안했습니다. 3년을 꿈쩍도 안한 기간이 있었다가 어떻습니까? 테마가 딱 건드려지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죠. 자원개발사인 그 정동이 자원 어, 그 고놈이 어, 자원개발로 주로 묻히면 물리면 어, 어, 같이 이제 어, 테마로 묶이면서 급등을 시킵니다. 지금 히토류 또 텅스텐 뭐 리튬 이 얘기만 나오면 급등하죠. 지금 어, 얘가 이제 그런 테마를 잘 탔죠. 어, 그러면서 어, 시총이 700억대 있었던 시총이 어, 지금 뭐 709억대였었습니다. 요 3만 원대 요때 당시에 시총이 어, 700억대에서 어, 지금 뭐,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? 3,300억. 여기 어, 14만원에 도달했을 때 3,300억 수준입니다. 현재 이제 조금 빠졌지만 오늘 또다시 오늘 상한가를 쳤죠. 요때 거래량이 불과 천주, 많은 날이 2만주였습니다. 이 횡보 기간을 보세요, 이게. 어, 이런 그 가치 투자는 상당히 힘든, 힘든 그 시기를 견뎌야 되는 겁니다. 이게 누군가가 알아주기 전까지는 개인의 힘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 들어올 때까지 또 테마가 묶일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수익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요 가치주에 대해서 가치주인 로봇 관련주